2018년 11월 14일 감성카드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요. 오늘의 조언 사랑을 하게 되면 작은 오해로 인해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은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무엇보다 작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로 아낌없는 사랑을 해보세요. 금일 감성카드 나에게 작은 소원이 생겼다 잠깐 내가 못했던 것 쓸쓸하지도 않고 혼자가 아닌 것 부족하지만 나누고 싶은 희망 그건 바로 사랑이다 눈앞에서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보여줘도 실패할 수 있죠. 심지어 나에 대한 사랑도 난 나로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다. 나도 모르는 나의 행동들이 있죠. 혹은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내 안의 마음을 조금씩 비추어 보자.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은 나만의 욕심이고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그렇지만 안될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용기를 가져보자.